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들을 가지고 조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타이백이라고 투습방수지라고 하는데요 목조주택 시공할 때 외부에 사용하는 자재고요 이 격자살은 겹빗살인데요 현대식 한옥 시공 현장에서 시공을 하고 남은 짜투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LED 조명인데요 인테리어 현장에서 조명을 교체를 했는데 버리기가 아까워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오크 집성판은 내부 계단을 시공하고 남은 자재를 가지고 왔고요. 유일하게 돈을 주고 산 거는 이 전원 코드입니다. 스위치가 달려 있는 전원 코드. 이거는 한 인터넷에서 약 3천 원 정도를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 자재들을 이용을 해서 조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